사실은 가성비로 따지면 80세가 맞죠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이지만 든든하게 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30세 맞아요 무조건 3 0세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음. 조금 더 저렴하지만 보장이 괜찮다라는 건데 음. 매회지급에 포커스가 될 필요는 없을 맞아. 것 같아요 어, 4세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냐 <웃음> 큰일 나는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쌍둥이 얘기 어. 저희가 좀 풀어야 될 째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당하게 음. 느껴질 수 있는 음.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어~ 되게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것도 아그한 분야를 음.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음. 기본적인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음. 이 틀의 내공은 맞아요 아 정말 일맥상통하는구나 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정희 대을 모시고요.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네. 최근 저희 보험연구소에 태아보험 문의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사모님들보다 예비 아빠, 음. 어, 남성분들의 문의가 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비율이. 거의 10명 중에 한 6분 정도는, 음.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남자분들이 태아보험을 문의하신 경우가 네. 정말 많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처음에는 음. 아 남자분들이 꼼꼼하시니까 음. 또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음. 아내분들이 다 그런 걸다 맡기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금융적인 거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사모님들이 일단 너무 태아보험을 힘들어 하세요. 어... 어. 그러니까 태아보험이라는 금융상품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네. 그걸 다 비교하고 거기서 딱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네.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들은 일단 계산을 잘하시고 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보험료에 이 정도 보장료 납득이 된다 네. 그 기준이면은 넘어가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들이 알아보시는 게 많은 것 같고 음. 재밌는 건 이제 아빠 예비 아빠들하고 음. 아이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산모 보장까지 음.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죠. 네. <웃음> 어. 그러니까 사실 시대적인 상을 또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음. 어, 과거에 이제 집안일은 뭐 집사람이라고 음. 이게 좀 이제 집사람 집사이안 되죠. <웃음> 네. 그래서. 어~ 예전에는 그~ 아빠들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내분한테 여성한테 많이 일임했다고 한다면 음, 음. 최근에는 뭐~ 공동 육아도 너무 일반화되고네 그렇죠. 육아휴직도 그리고. 아빠들이 하는 맞아. 시대니까요 어, 네. 시대적으로 아빠들이 가족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음. 함께 하거나 아니면 음, 음. 책임지는 시대로 왔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음.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은 금융상품이니까 아빠들이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보험만큼, 우리 아이 보험만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개념이 많이 생기신 것 같고 음. 음, 또 하나는 일단은 그 아이에 대한 보장을 예전에는 다 엄마들이 주부니까 음.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에 청구까지도 다 엄마들이 했다면 이제는 아빠들이 아이랑 엄마는 병원을 갔다 와도 그 영수증 처리를 다 아빠들이 맞아. 하시는 케이스도 음, 많아서 음. 태아 보험이 그만큼 사실은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 음. 어,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 요 음. 그리고 그 저도 이제 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음. 저보다 저희 와이프가 더 바쁜 것 같아요. 엄청 바쁘죠. 네. 신경 쓸게 정말 많죠. 음. 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넘어가는 음. 이 과정에 이제 내년이면 이제 초등생이 학 되는데. 음. 이게 되니까 더 바빠졌어요. 거의 아. 매니저. 네. 네. 어, 두명 매니지먼트 사장님 같은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어서. 네. 차 타고 픽업해가지고 요청 음... 끝나면 또 다른 또 교육하는데 또 보내야 되고 이 과정들이 아, 정말. 네. 근데 만약에 첫째가 있거나 있는 상황에서 음. 어, 둘째 임신을 하거나 셋째 임신 하시는 상황에서는 사실 일임할 수 밖에 없겠다. 맞아. 근데 또 여기 또 하나. 또 한몫하는 게 이런 유튜브나 온라인 음. 쪽에 다양한 이 정보 공수지 않을까 음. 이것도 산모님들이 사실 음. 어떤 태아보험을 결정하는 음. 이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네, 너무 많은 담보를 비교하고 주관이 조금 설계사들마다 다르고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담보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담보가 진짜 중요한 건지 음. 그리고 이 정도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이 보장을 받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건지 음. 이런 기준만 아시면 사실 되게 쉽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설명해 주는 설계사냐 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담보가 들어가야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보험료가 나와요만 겉핥기로 음. 설명하는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음. 따라서 되게 판단이 달라지시겠죠 음, 음 맞아 저희가 지금 이제 보험연구소를 본격적으로 막 하면서 음.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음. 초창기 때는 사실 매월 초에 얼마나 빨리 영상을 올려서 상품 비교를 해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좋은 상품을 추천해야 될까를 고민했다면 네, 매월 초에 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웃음> 근데 제, 저희는 이제 영상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가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3일, 4일까지는 저희가 전사 상품 설계하는데 거의 뭐 모든 시간을 보냈고, 음. 최근 지금 한 3, 4일? 음. 그, 이번 주까지는, 어, 이제, 오늘이 첫 영상 촬영이었고, 음. 네. 어 오늘까지도, 그리고 내일, 모레, 이번 주 내내 지금 각 보종별 전문가님들 스터디가 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음. 어, 어제 저희가 스터디 했나요? 오늘 오전에 했나요? 오늘 오전에 했죠. 어, 오늘 오전에. 아,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시간 뒤면, 네. 내일이 네. 어제가, 내일, 되는 네. 어제가 되는 거죠. 어제가 되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오전부터 지금 전문가님들 뭐한 일곱 분 정도 모이셔서 응. 어, 각자의 견해들 막 나누고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응. 이 같은 태아보험 전문가들도 응. 사실은 경험이 응. 뭐 이제 병원에서 산모님들 만나시는 분들, 응. 뭐 산모 교실이나 베이비페에서 만나시는 분들, 응. 온라인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이게 다 경험치가 다르고, 맞아. 네 그리고 어, 산모님들도. 응. 이런 오프라인에서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은 분도 계시지만 음. 온라인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담하면서 담보별로 다 비교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성향에 따른 상황도 되게 다른 것 같고 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음. 고객님들이 음. 어 찾아와 주세요 음음. 그래서 짧은 한두시간세시간 음. 동안에 음. 몸딱할 거야 말 거야 의사결정을 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음, 음, 음. 어, 뭐 박람회에서 현장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 듣고 바로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응. 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음. 근데 또 이제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음. 어, 충분한 자료받아가지고 그런 성향에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맞아요. 예, 문의를 길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보통 12주까지니까 한두달 음. 정도는 음. 최대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음. 그런데 오늘 제가 음. 이제 저희가 기존부터 계속 스터디는 했지만, 음. 어, 외부 전문가님들까지도 저희가 다 초빙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이번 달에 달이 첫 달이긴 한데, 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음. 아, 그한 분야를 음.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음. 기본적인,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음. 이 틀의 내공은, 맞아요. 아, 정말 일맥상통 하는구나, 다. 같은 결을 음. 가지고 있구나. 음. 그래서, 어, 저는, 일 공간이 없더라고요 오늘 진짜 조문가들이막 그냥 뭐한 담보 얘기 나오고 <웃음> 썰전인 <썰자는> 것처럼 <웃음> 어, 뭐 담보 얘기 딱 나왔는데 보통 이제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 이거 어땠어요? 뭐 이런 음... 내용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서 나오니까 맞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뭐 이런 보상 사례 나오고 하니까 막뭐이 두세 시간이 음... 정말 막어 허락 지나가는 느낌? 맞아요. 음. 네. 오늘 가장 화두가 됐던 음... 이야기는 뭐였을까? 오늘 화두가 됐던 건음뭐 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음. 일단 저희가 음. 그 회사를 추천하는 기준이 어, 설계사들마다 좀 사실 다르거든요 음. 그런데 기본은 현대상으로 통한다 맞아 네. 일곱 분이 다 동일한 네. 네. 이야기 근데 너무 제가 분석하고 제가 판단했던 그 기준들이 음. 아 다르지 않구나 음, 음, 라는 거는 되게 어, 또 어, 새롭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뭐 생명사 중에서도 추천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음, 음. 되게 그런데 산모님을 생각하고 진짜 경제적으로 판단 금융상품인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말 가성비 있게 짜줘야지 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현대상을 빼놓을 수 없구나 음. 라는 게또한번 느꼈고 음, 그리고 이제 산모님들의 그 연령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음. 고위험군이나 고연령의 어 음. 산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대안이 또 여러가지가 있다라는 거 음. 그런 것도 되게 포인트였고 음. 우리가 오늘 그 쌍둥이 얘기 어 하, 저희가 좀 풀어야 될 쟁인 그래. 것 같기도 하고 덕분에 제가 치킨을 <웃음> <웃음> 네. 그니까 사실 이제 그 저희가 항상 이제 트렌드적인 걸 보면 시험관 아기에 대한 이제 임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엄청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화두였던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듯이 이제 음.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고, 음. 초산하는 나이도 음. 미뤄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노산하는 나이도 올라가고, 음. 노산율도 올라가고, 음.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불임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뭐 실손 4세대 개정하면서 음, 음, 이 불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그 실손에서 되는 방향으로 또 바뀌었고, 네. 이게 시대적인 부분들을 보험에서 반영하고 네, 반영, 있지 않나.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쌍둥이가 너무 아쉽다. 음... 쌍둥이가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음... 너무 제약이 많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 보험연구소가 어쨌든 지금 시장을 뭐 엄청 크게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음... 어, 시장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음, 음. 그러니까 음...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쌍둥이 얘기도 음... 한번 보면... 그러니까 시험관에 대해서 제가 되게 어, 최근에 좀 많이 안타까운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다른 거다 건강한데 내가 연령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연 임신에 대한 시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험관 하시는 사유도 되게 많아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질병이 있거나 뭐 체력적으로 뭐 위험률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간을 길게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담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정말 제가 박찬환 음. 대표님하고도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음. 그 원수사들 음. 쪽에도 많이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음. 이제 시험관을 하다 보면 은 인공수정이나 자연스럽게 이제 선택적으로 태아를 어, 쌍둥이를 가지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 쌍둥이를 가지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담보 가입에 제한도 있고 가입 주차에도 제약이 있고 음. 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죠. 뭐, 음. 실비에 가입이 되지 않는 회사도 있고. 맞아.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까를 음. 오늘 화두로 좀 많이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음,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 요 방법을 조금 네. 어뭐 완벽하진 않지만 음, 음, 음. 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시야보다는 좀더 넓은 그니까 정도를 약간 저희는 많이 추구했다면 음. 아 이거는 뭐 편법 아닌 편법이라고도 음. 볼수 있고 그리고 어 선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음. 그런 음. 방법들이 있어서. 오, 되게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같이 음. 공유, 그, 음. 치킨 세마리로 아, 어, 제가 네. 치킨은 사야 되는. <웃음> 그런데도 음. 저희가 이럴 때 이거를 사실 일반화 돼가지고 공개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음. 그렇잖 뭐,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음. 어, 정말. 뭐, 저희만 갖고 있는 대안은 아니니까. 예, 음. 네,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진 않다. 음. 음. 그 정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어, 기존에 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화된 설계사분들이 뭐, 어, 쌍둥이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에서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음. 어 정확하게 어떤 타켓이었죠? 근데 쌍둥이가 다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음. 네, 정확하게 일환성 쌍둥이는 음. 이 양막, 이 육모막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음. 가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실비보험에도 가입에 지장이 없고. 근데 이제, 양막, 육모막 개수가 음. 한 개인 경우. 그니까 단일 육모막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경우는 웬만한 회사들이 안 받아주려고 하죠. 그죠 예. 네, 뭐, 아예 가입이 안 돼요라고 뜨기도 하고, 음. 뭐, 실비는 아예 안 받아주는 케이스도 되게 많은데, 음. 그거를 어떻게 리스크를 어, 좀, 완화할 수 있느냐? 음. 물론, 단태아나 건강체 아이들, 그 태아처럼 담보가 막 풀로 막 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위험에 대한 거를 준비해 줄수 있는 음. 어, 그런 대안이 돼서, 음. 어, 있다. 좋죠. 어, 대안이 충분히 음. 되고, 전문가님들이 음. 느끼기에도, 아, 이거는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 완벽하진 않아요. 맞아, 저도. 느꼈어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안전하게 리스크가 보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다 음. 네 그까 그러니까 니 가장 쌍둥이가 위험한 게 거의 대부분이 저체중화로 태어나기 때문에 맞아. 아이들은 신체 기능 다 완성이 되고 되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인큐베이터를 거쳐야 되는 게 단점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체중화로 태어나지만 너무 건강해서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고객님들한테 바로 전화 주시라고 해요. 음, 음. 출생 신고 바로 해서 바로 전화 주세요라고 해서 맞아. 최대한 그 부분의 리스크를 바로 해결을 해 드리는데 어 인큐베이터를 며칠이라도 거쳤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음. 그거를 조금이라도 감안하고 갈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는 할수 있겠다. 그렇게 음. 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너무... 이게 정말 계속 요구하는 게이 응. 쌍둥이 부분에 대한 인수 완화들 아, 완화해야 된다 이거는 소비자분들에 대한 뭐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그러니까 손해율은 합다하다면 응. 보험료를 조금 인상시켜서 어, 차라리 그래야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응. 어, 무조건 안 된다 어 라기보다는 그... 질병도 아닌데 맞아요. 음. 음. 가장 축복 받아야 될 음. 일들이 뭐 되게 리스크 인양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 사모님들은 받아들이고.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험관만 하신 경우에도 음. 단태아인데도, 음.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닌 시험관 단태아인데도 가입에 제한 있는 경우에 음. 사모님들은 무슨 통보 받은 것처럼. 음. 안 되면 저 어떡해요 이렇게 음. 말씀하신 경우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심지어 쌍둥이면 산모님의 건강 상태도 되게 어 약간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태인데 음. 거기에 보험까지 안 된다 음. 진짜 불안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고객님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음. 생보사 상품 말도 안 되는 거를 몇십만 원짜리 막 엮어가지고 막 팔고 음. 막 이런 것들은. 절대 지향해야 된다. 음. 어,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고, 에이, 고객님을 위해서든 음. 아이를 위해서든 좋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 바로잡아드렸던 부분들이고, 음. 어, 이번에 영상에서는, 어, 뭐 이게, 저희는 안 안박... 봤, 지금은 대안이 없으니까 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어, 여기서 오픈해 드릴 순 없지만 음.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안이 될수 있는 방법들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전문가님들 통해 가지고 상담하시면서 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쌍둥이 음, 근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쌍둥이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음. 진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음. 아이들 건강에 태어날 거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사랑 준비를 다해 놓으시면 가입이 안될수 있어요 한 2년에서 길게 5년 동안 안될수 있지만 정말 아이들 건강에 당연히 신경 쓰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곧그 면역 기간 지나면 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너무 집중하지 음. 마시고 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적인 거는 보안을 좀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담 주시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저희가 불안해하시는 이 쌍둥이 음. 네, 그래서, 너무, 두 배의 축복이죠. 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저도 부라워요 음. 네, 쌍둥이, 저희 연년생 나고 나니까, 쌍둥이 음. 같이 키우긴 하지만, 음. 또 쌍둥이는 또 다른 또 맛이 맞아요. 있죠. 음. 키우는 맛이 또 있다고 하니까, 어,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음.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더 좋은 대안들 꼭 찾아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둥이에기는 여기까지 하고,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음. 7월의 이슈는, 음. 음. 어, 실손보험 개정이지 않을까 음. 이제 4세대 실손 근데 태아보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음. 뭐 선택지가, 선택지가 없어요 어, 네, 변경된 4세대 실손으로 가야 되는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6월 달에 음. <웃음> 임신 테스트기 확인하자마자 <웃음> 가입하셨어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시자마자 태아보험 이러고 검색을 했는데 실비가 개정된대저 음. 오늘 무조건 해주세요. <웃음> 그런 분도 계셔서 너무 아 실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미리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시기를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너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으셔도 된다. 음. 네. 그러니까 4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응. 저희도 이제 변경 추이와 이런 것들이 응. 지금 약관도 지금 보고 있고 응. 어, 지금 공부를 더 하고 있어서 더 완벽한 자료가 준비되면 이제 실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긴 할 텐데 응. 어 너무 공포마케팅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3세대로 전환할 수 있으셨던 분들은 3세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응. 말씀드렸지만 어 4세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냐. <웃음> 큰일 났는 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분명 합리적인 부분으로 큰 틀에서 어, 합리적인 부분으로 바뀐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병원 자주 안 가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이라던가 뭐 20대, 30대 계신 분들, 음. 특히 뭐 어른이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도수치료 지금 막 계속 받아야 되고 음. 병원 가서 MRI 막 계속 찍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유지하셔도 되죠. 음. 1세대가 됐든, 2세대가 됐든, 3세대가 됐든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난 자기 컨디션 제가 잘, 잘 알잖아요. 음. 아이 영유아 발달 이런 것도 음.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듯이, 어, 굳이 없다 그러면, 음. 네, 그렇게 큰 부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변경하셔도 좋다. 단, 음. 근데 이슈는 생겼어요. 네. 이슈가 뭐냐면, 음. 급여와 자기, 그니까, 급여와 비급여 부분에 음. 자기 부담금이 확실히 들어갔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봤더니 계속 N세대로 갈수록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고인도한테 말씀드리는 게어 3세대로 전환하는 고그 시점에도 늘 말씀하셨던 게 예전 실비가 더 보장이 좋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 실비가 자기 부담금이 좀덜 나갔을 뿐 음. 내가 보험료를 그만큼 더 내는 거고 음. 어 자잘한 보장에 대한 거는 좋을지 몰라도 음. 큰 보장에 대해서는 사실 보장 범위도 작은 부분이 있었고 음. 오히려 가입 한도도 작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실비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자잘한 병원비는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뭐 손해율을 굳이 다 같이 높여갈 필요는 없는 음. 거니까 그런데 큰 위험에 대한 거는 100세가 아니라 음. 내가 계속 연장되는 그 시점까지 쭉 가져갈 수 있다는 라 너무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음. 진짜 사실은 큰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맞아 음. 그 보험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다 음. 어,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스터디 하면서또 이제 화두가 됐던 거 음. 실손이 이제 5년 재가입 주기로 바뀌면서 음. 우리 아이의 표준 약관들이 변경될 수 있다 음. 그러면서 지금은 연간 자기부담 비율이 200만원까지, 상한선 음, 음. 200만원까지 있고 음. 그 다음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었지만 음. 자부담이 지금 20% 급여 20%, 비급여 30%로 갔는데 이게 또 운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렇죠그 보니까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음. 실소보험은 만능이 아니다 아 음. 어. 그러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화두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설계가 진짜죠 응.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비가 전부인 것처럼 실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 진단비 뭐 수술비 뭐 입원일당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밸런스로 응. 가져갈 것인가 어떤 게 위험률에 대한 거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니까 자잘한 보장 쫙 깔아 놓는 거 아니고 큰 위험률에 대한 거를 어떤 구성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잘 가입한 보험, 음. 이제 좀 위험한 보험 이렇게 맞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음. 수술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두가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겠지만 음.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기본 전 어떤 질병 상해 수술비를 하는 기본이 되는 수술비 담고 음.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이제 1종 수술비. 일종부터 5종 관련된 수술담보. 음, 그 다음에 저희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N대. 네. 네. 어.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다르죠. 지금 DB는 음, 119대. 119대. 현대는 123대. KB가 112대, 음. 롯데가 140대 이렇게 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회사 정도가 응. 이 N 수술비에서 응.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응. 회자되고 응. 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짚고 가야 되는 건 응. 숫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저희가 항상 숫자하고 드렸어요. 숫자고 그 응. 모든 거를 다 해결하는 보험은 아니고요. 응. 응.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응. 그 이제는. 고객님들이 이제 뭐 약관 공부까지 해야 되는 시대는 사실, 어,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니까 그, 종수술비나 특정질병수술비가 그걸 뭘 보장하는데요. 음. 그러면,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합당한 건지, 음.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어, 독소조항이라고들 음.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지, 음. 그 정도까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음. 그래서 저희가 음. 이제, 어, 이 숫자가 숫자는 마케팅이다.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거기 뭐 20대 2 4대냐뭐 5대냐, 10대냐, 또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답이면 뭐 68대냐, 69대 뭐 70대냐, 80대냐, 뭐 이게 진짜 또 세부적으로 또 아니 난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주들비처럼 N대 안에도 중요성 그러니까 보장하는 음. 그 금액 자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 일일이 다 알고 싶어 그러면은 저희 스터디 참석하신. 시 <웃음> 네. 되시고, 네, 그렇죠. <웃음> 스터디 참석하시면 되시고요. 음. 근데 이제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계속해서 어, 추이를 보고 있고 그런데 합당한 걸 봤을 때 음. 이번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수술비 담보는 단연 어디다? 단연 지금 d b 를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유가 좀있을까 그러니까 엔대 수술에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근데 이 항목들이 다 필요한 거냐 음. 사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건데 내가 만약에 뭐 치액 수술을 받았어요 음. 그 엔데 수술에서 나오네 그럼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음. 사실 그건 내 돈으로 할수 있잖아요 어, 내 돈으로 할수 있는 거가 나오는 건 그냥 보너스인 음. 거고 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이 걸려서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장기 치료를 했을 때 음. 어, 일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 나로 인해서 생계 지장이 있고 음. 내가 그걸로 인해서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어떻게 보장이 들어갈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음. 엔대 수술에서 제가 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심장하고 뇌. 맞아. 이대 질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거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이제 오대 기관이죠 음. 간뭐폐 신장 그다음에 뭐어 양성 신생물이 이제 어떤 기관에까지 보장이 되느냐 요런 음. 음. 뭐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순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대 질환에 대한 거를 포함하는 그 항목이 어 현대 어, DB, KB, 뭐, 롯데 이렇게 다 비교 농협까지도 비교를 네네. 해봤을 때 가장 비용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음. 보는 거고 어차피 엔드 수술은 우리가 관열비관열다 보장되고 그다음에 매회지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뭐 연간 뭐 1회라든지 동일 질병당 1회라든지 이런 제약이 없다 보니까 아. 어, 그 비용 대비 이렇게 보장을 음.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는 어, 베스트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음. 종합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려면 DB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서 DB가 수술비적으로도 음. 어, 금액이나 보장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음. 가장 눈여겨보실 만한 담보라고. 음. 네. 수술담보에서는 지금은 뭐 DB가. 음. 그렇죠. 네. 어, 계속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음. 그리고 뭐 지난달 영상에서 또 저희가 피노큐가 되긴 했는데, 음. 네. 7월에 그 매외 지급 담보랑 뭐 수술비 음... 뭐다될 겁니다 이랬는데 안 닫았어. 요 근데 또 이번 달또 얘기하고. 있네 <웃음> 근데 안 닫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현대나 하나 뭐 지금 K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외 지급으로 어리 특히 어린이 보험에서는. 사실 근데 매회지급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음, 음. 그거는 진짜 마케팅인데 음. 마케팅이지만 제가 매회지급 이 담보를 추천하는 건 매회지급인데 타사보다 저렴해서 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 조금 더 이왕이면 음. 그래도 평, 내가 평생 중에 한 번이라도 같은 질병으로 두번 수술할 일이 있을 음.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저렴하지만 보장이 괜찮다라는 건데 음. 매회지급에 포커스가 될 필요는 없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건 맞고요 음. 그 다음에 엔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부터가 보험사에 다 위험을 전가해야 되는 기준이냐 음. 어,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는 가치가 있느냐 음. 나는 고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면 어, 그런같 같아요 지금 통장이 얼마 있냐 음. 내가 지금 당장 일주일 내에 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냐에 음. 따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누구한테 대출 받는 거 아니고 음. 누구한테 빌리지 않고 내가 일주일 안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음. 이걸 내가 일주일 안에 현금화해서 이 돈을 써도 큰 무리가 없는 금액까지는 음, 음, 그런 담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음, 이건 그냥 보너스, 뭐, 그냥 용돈 그러니까 받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고객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건 어, 말씀하시는 건한500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음, 아, 500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디서 어, 내자산을로 음. 해요. 현실적으로는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렇죠. 네. 어. 200에서 300 정도를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음. 바로 유동적으로 내가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음. 요새 많이 없잖아요 사실 음. 은행에 돈 맡기는 시대가 아니니까 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2,300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음. 그 이상 큰 금액이 됐을 때는 뭔가 다른 걸 깨고 진행을 하던 이런 음. 리스크는 분명히 발생하니까 음.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는 이제 수비담보에서도 음. 수실손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음. 모르다 겠 보니 어, 실손으로 사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수술들을 받는다거나 음, 음. 뭐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가 실손에서 자기 부담금 비율만큼을 음. 수술진단금에서 조금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음. 어, 그런 부분 안에서는 아직은 중요성이 그만큼 수술비에 대한 중요성들이 대두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비싸지지 않은 시점. 그 그러니까 진단비처럼 비싸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올것 같아요. 음. 어, 이게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고, 음. 이게 N세대부터는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이달에 만약에 이제 어린이보험 어 어린이 보험 준비하면서도 음. 수술 보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DB가 음. 어, 강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야. 기본 베이스 정보는 꼭 전달해드리고 가야 되니까 음... 짧게나마 정리 전문가님으로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30세, 100세 음... 어, 어떻게 어 하는 게 가장 좋냐 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한테 정답을 좀 내려드리면 근데 최근에는 저희 음... 영상을 보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음... 어저 팀장님 말씀 듣고 음... 100세 너무 하고 싶은데 음... 제가 사실 여력이 안 돼요 음... 내지는 음... 어, 아이한테 얼만큼 돈이 들어갈지 몰라서 지금부터 비용 지출을 음. 막 이렇게 계산을 못하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이지만 든든하게 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30세 맞아요. 무조건 30세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 이유는 30세로 가입을 했을 때 내가 보험료의 부담은 정말 많이 줄이실 수 있지만 보장만큼은 어떤 보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하게 가져가실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내가 기본적으로 바, 받쳐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 아이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 어, 내가 여력이 되면 다시 보완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30세까지 간다. 응. 그때 가서 계약 전환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어, 이제 부담 없이 응.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응. 100세 만기는 사실 너무 좋은 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선천적인 원인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하던, 아니면 상해를 입던, 장기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응. 지금부터 우리 아이 100세까지 기본은 내가 정말 제대로 준비해줄 수 있다. 응. 생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게 너무 장점인 거고 음. 어, 지금도 산모의 어떤 작은 치료 이력으로 음. 또는 산모가 시험관 아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린이 보험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인수균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하셔서 여력이 되신다면 백세만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백세만기를 음. 어떤 구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천차만별이니까 저희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네.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언급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음. 근데 사실 30세 만기랑 100세 만기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음. 그게 태아 보험의 장점이에요. 맞아요. 음.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성인 보험 대비해가지고 어린 어른이 보험 음. 어린이 보험 이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뭐, 납입 면제, 감액 기간, 뭐, 모든 거, 음. 특히나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보험료 부분에서도 무조건 이득이다. 근데 태아는 월등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음. 태아 때,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성인 됐을 때 정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어, 하지만 무해지니까, 음. 또 무리하게 해가지고 해지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된다. 음. 어, 이거는 모든 보험, 영역보종에서 음.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고 음.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저희가 음. 이게 정보로서 들으시고 음. 상담받으시면서 실제적으로 비교받아보시면 더 체감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음. 때문에 네. 음. 음, 상담 안에서 좀 이루어지면 될것 같아요 그고 음. 10세, 100세? 음. 80세? 얘기하시는 분들도 요즘 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성비로 따지면 80세가 맞죠. 어,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의료기술을 봤을 때 80세가 넘고 나서 수술을 감당해 낸다거나 어떤 그 진단을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막 무너진다거나 그러진 않죠. 사실은 어, 65세. 그러니까 보험 나이로 65세가 지나면 어, 웬만한 거는 우리가 환자 부담금 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맞아요. 치료비가 없어서 비, 어,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부분에 치료비가 들어가고 응. 일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나의 그런 간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80세 만기가 가성비는 맞다 응. 맞는데 80세랑 100세 뭐, 또는 90세랑 100세의 보험료 차이가 태아보험은 정말 얼마 안 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몇천 원, 뭐만원 정도를 더 냈을 때 아이의 10년, 20년까지를 미리 대비해 줄수 있다면 사실 저는 100세가 맞다고 봐요 음, 음. 100세로 해주시는 게 네. 가장 좋다 태아보험만큼은 100세를 정말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죠 음. 또 어른이 보험에서는 음. 90세 어른이 맞... 무조건 90세 추천드려요 음. 그러니까 이게 90세랑 100세의 그갭 차이가 음. 얼마나 나느냐에 음. 따라서 맞아요. 달라지니까 음. 음. 앞서 얘기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가 이~ (3세까지) 음. 만 (3세까지의) 건강보험 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음. 너무 잘돼 있고. 네, 그렇죠. 아예. 특히나 요새는 노년에 대한 65세 의상은, 예, 네. 너무 잘돼요 이후 있지. 넘어가. 그래서 음. 저희가 아까 전에 통계 자료 보면서 70세 이상의 계신 분들의 실손 가입률이 음. 거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15% 네. 18% 이 정도 되시죠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7 0대 계신 분들 중에 실손 음. 내가 병원비 걱정해가지고 음. 실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음. 저희 나라 65세 넘어가면 음. 음. 그 통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내시냐면 다 5,000원 미만요 그렇죠. 15,000원 만약에 통원치료 받으시면 음. 1,500원 정액제예요 정액제요? 1,500원만 내면 돼요 아 의료원 가가지고 아. 뭐 받으시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비가 그 연령에는 사실 필요 없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통원에 대한 거는 나 실비로 청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맞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제 입원을 하거나 수술했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 부분이 뭐냐면, 어, 그자기 부담금 음. 뭐 이거 한번 갔는데 뭐만원공제되는데 이만 음. 원공제되는데 삼만. 과거 1세대, 2세대도 5천 원 공제하잖아요. 어. 5천 원 공제하는데, 65세 넘어가시면 음. 5천 원 이상 통원으로 그 의료비 나올 일이 없습니다, 거의 응. 아, 네. 응.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응. 어, 큰 병에 응. 대한 리스크들 응. 자녀들한테 부담줄수 있는 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 600, 응. 진짜 1000, 200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N세대도 고려하시는 것들이 참 좋다 여기를좀 어, 해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너무 어, 이제 우리가 시손이 변경되면서 가는 방향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는 음. 어 전문가님 얘기처럼 태아보험은 음. 100세까지 음. 진단비나 수수비를 좀 든든하게 준비해 준다면 크게 걱정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음. 물가에 반영해서는 많이 못 미치겠지만 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 가져가는 그런 담보고 이미 20년 안에 내가 끝내줬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 그때 가서 물가가 뭐 5천만 원이 음. 지금 1, 2천 원 밖에 안, 1, 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은 되거든요. 음, 음. 그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